여러분이 솔직히 지금 추잡스러운 생각을 했어요. 이게, 오, 남보여지기 부끄러운 팝업창이 떴어요. 지금 갑자기 내 모니터에. 오, 부끄러워. 그런데, 거기서, 몰라 하고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몰기 자, 에고의 관점에서는요. 하, 내가 결국, 30년 수도에서 이런 팝업창이나 띄우고 있구나. 엄청난 자괴감이 옵니다. 제가 주로 겪는 일이에요. 야, 이거, 돗닦은 거참 보람없다.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구나. 이게 지금, 자? 제가 겪는 일이에요. 이런 생각이 탁 들어요. 인간은 저는 다 든다고 봐요. 들 때, 아, 이러고 있구나 하고 있는 거는 계속 육신의 법의 지배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성하네, 뭐하네 해도 다 육신의 법이에요.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빨리 몰라 하셔야 돼요. 몰라 하고 깨어 계시면요. 제 그런 인간적인 생각도 이제 우스어요남 일처럼 보여요. 야. 인간이라는 게 별수 없구나, 에고라는 게 이런 생각이나 하는 존재구나. 하지만 남들처럼 보여요. 소시오패스들은 욕심법의 전문가입니다.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을 남을 짓밟고 후회 최소로 하면서 나는 절대로 상처 입지 않으면서 남한테 엄청난 상처를 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법. 이게 욕심의 논리예요. 여러분 욕심이 다 똑같아요. 제 욕심도 똑같아요. 제 욕심도요. 나는 상처입기 싫고요. 남의 상처는 어, 그거는 어차피 그거는 어내 일이 아니,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얻을 그 행복만, 쾌락만 생각하게 자꾸 만들어요. 이 육신의 법의 논리에 따르는 내 혼은요. 마음을 그쪽으로 쓰려고 해요. 다행히 우리가 양심이 우리가 견성을 못하고 성령체험을 못해도 원래 영, 우리 영이 양심 덩어리라 여기서 비치는 은은한 빛으로도 우리가 감히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그 지경까지 못 가고 계신 것 뿐이지 한 생각만 잘 먹으시면 멀리 가실 준비가 돼 있으세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다이 균형을 잡아야 될 분이에요. 한명한 명이 내가 뭐라고 이렇게 해버리는 순간 우주는 엉망이 돼버립니다. 지금 내가 나한테 온 우주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지금 이 순간 깨워서 무슨 문제든지 몰라 먼저 하시고 성령 안에서 더 높은 수준의 안목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서 별일 없실 때도 항상 몰라 하시면서 은은하게라도 성령을 자각하시면서 지내시면 그게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잘하자는 생각을 못하시는 거는 요 자꾸 생각이 어디로 가 있어요? 과거 아니면 미래로 가 계셔서 그래요. 그러면 몰라를 잘 못하신다는 그게 증거입니다. 그럴 때 몰라를 써야 돼요. 과거를 자꾸 향해가는 내 마음을 몰라 해서 지금 여기에다 갖다 놔야 되고 또 미래 걱정에 빠져 있는 나를 다시 데려다가 지금 여기 갖다 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양심사도가 지켜야 할 그런 한 14조 적어놓은 거 있죠. 홍익고살 양심사도 14조 거기에 뭐라고 썼습니까. 처음에 과거에 집착하지 마라. 미래 걱정하고 있지 마라. 지금 여기서 현존을 방해하지 마라. 지금 여기 깨어있는 것을 방해하지 마라. 지금 여기 깨어있으면 이제 모든 문제가 풀려가기 시작해요. 모든 선은 깨어있음에서 나오고 모든 악은 깨어있지 못하면서 나온다. 요거는 공통의 가르침입니다. 예전 성현들의 그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